늘 골몰하고 있다는 가정을 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선연 물간의 연계를 통한 거대자금 운영주체의 전략은 언제나 일반 투자자의 그릇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매매 전략에 있어서도 상황과 따라잡기가 되었든 추세선 매매에 입각한 길목 지키기가 되었든 시대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의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만 원칙적으로